추석 추석에는 뭡니까 여러분? 추석에는 제기 제기 아니었습니까? 평병 먹는 거 아니에요? 아 너네 야, 제기를 잡고 운동을 해야 사람이 건강해지지 술병 맨날 먹으라 건강해지나. 꼴찌는 아. 1등이 내는 미션을 수행을 해야 돼요.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너가 걸릴 것 같단 말이야 느낌. 어. <웃음> 1등 한다고? 아니, 내 생각에는 엘론이랑 제이온의 승부야. 왜 얘는, 왜 평, 얘는 평소에 피부덕거리고 어. 얘는 뒤뚱거리고 너 평소에 아무것도 안했어 근데 앨런은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어, 네. 때 축구를 했다고 그런. 는 에이 축구는 재개차기는 수영선수였어 아, 시끄럽고 너 아까 얘 치사하게 혼자서 자기 혼자 재개차기 연습하고, 연습하고 야 지금 신발부터 봐너 보세요 이거 저희 이상 부두고 얘네는 야, 너너다 제... 운동 야 너네 알고 왔냐 이거? 한번 참아요 아니 아니야 지금 연습하면 연습하만아 아, 지금 연습하면 안돼 그럼 바로 시험에 <목소리> 들어가보도록 하고싶오 내가 상황 플래그를 한번 던지고 와. 네어나 재기 시작이 진짜, 진짜 잘한 그래 데 너가 질거 같아 첫 번째냐?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거야? 어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아아 그렇지 가 아니, <목소리> 아니, 아니 <목소리> 자신, 아니, <목소리> 자신 <목소리> <목소리> 있다고 했으니까 가시잘 봐라 어디 한번 I am hungry. I am hungry. I am hungry. I am hungry. I am hungry. I am hungry. I am hungry. I 네 m hungry. I am hungry. I am hungry. I a 이렇게 한번 부딪혀서 어. 떠올라야 돼어 아, 떠올라야 아, 돼두 번? 다음 에이지 아무서 가지? 야두 개만 맞... 더하면 나 잡고 나 만지는 거 싫어한다고 아 이거 승기한거 같잖아 침대리 침내리리아라아나 진짜 발못 쓴다고 알 도전 도전 되는 거야. 하나. 아개가나 자 이제 남아 이렇게, 매를 마지막에 맞으면 좋아요. 아, 시끄러다다 아, 다 아, 시끄 아, 시끄럽다. 아, 다 아, 시끄럽다. 아, 다 아, 시끄럽다. 다 아, 시끄럽다. 아, 시끄럽다. 아, 시끄럽다. 아, 시시시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신발이 아니, 저, 나, 나, 좀, 아니 내가 이제 알는까 도전? 도전? 하나 둘아 안돼! 아, 안돼아 아, 아, 진짜 아니, 나 안, 나안 돼! 안나 돼. 너무 오랜만에 니 어렵다 안돼 나 쓸데없이 <웃음> 잘하는 거아나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 아, 거잖아 솔직히 내가 벌칙할 캐릭터는 아니잖아 아 안돼 캐릭터가 어딨어 시끄러 도전 도전! 어요. <웃음> <웃음> 둘이 둘이 대결해야지. 결승전인가? 아 씨. 둘이 대결하고 1등끼리 대결하고 먼저 하시죠. 안 아, 그래? 먼저 하시죠. 아, 선수를 양보했어. 제발 내가 1등입니다. 아, 그환호에서 아, 아, 나와. 아이, 조금만 이거 안 올라가는 다리. 아, 빨리 내려왔어. 도전. 하나. 둘. 아, 아, 됐어. 됐어. 걸어 두개한개 뭐라고? <웃음> 두개한개 뭐라고 이렇게 야, 진짜 거야. 더럽게 못 한다. <웃음> 왜 그러지? <웃음> 아 이제 아, 해. 해. 아, 좀도없잖아 아, 제발 제발. 아 야. 좋아. <웃음> 아야못하좀 <아니, 아니, 웃음> 내가 목걸이를 껴서 <웃음> 아, 입고 아, 입고 시끄러웠어, 그래. 때문에. 내가 봤을 때 이거 두개 이상 안, <웃음> 안 나와. 밑등은 다이반 이런 거자안 내무진 거팔 매고. 어. 이 아이고, 아 짜. 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없다 이와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있어 고아이제 내가 미션을 고게아 야, 고아이지아이이에요어 어. 내가 1등이야아이그좀빨리이고좀빨리이고 아이고, 아이이아아게 네, 이따가알려드이겠습니다 네, 일단 아이고, 접어, 아이고, 접어, 접어. 아니 뭐 대단히 아 잠깐만 잠깐만 꼴등이래요 이거 어떻게 여기 어디죠 지금? 여기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너무 많아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여기 사람 제일 많은 데요 정중앙 아 미치겠다 진짜 진짜예요? 아 하라고 아니야 아깜짝이 아니야 덕담이 창피해? 어. 덕담은 창피한 게 아니야 아 빨리 가, 은리 가, 빨리 가. 빨리 가. Totally. 어 거기야, 리에 weit delta 구� e n g a g 세요게 g 계요 h e 아왜 나? 명색 돼봐요 그, 아 절대 안돼 도전 오아리 저거는 잘봐 근데 왜 보통 여기로 차잖아 <목> 야, 근데 왜 여기로 차? 어, 어떻게든 차기만하면 <목> 되짜아 차기만하면 돼 하나 둘아 벌칙 벌칙 받아 한개 끄시야 끄시야 끄시야